쁘띠 선영학 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TA 주사라고 흔히 말하는 여드름 흉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다른 말들로 많이 하죠 흉 주사 그 다음에 뭐 윤곽 주사 뭐 이런 것들의 주된 성분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리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하얀색 앰플이 있습니다 하얀색 바이아를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주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. 많은 양을 안 넣고 아주 조금 넣더라도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. 어떤 분들은 정말로 조금 넣는데 푹 꺼져 들어간다거나 이게 정상조직을 오그라뜨리는 효과가 있어요. 막 흉터, 흉터조직이 막 나올 때 그걸 넣으면 이게 흉터조직이 이게 작아지니까 많이 애용들을 하십니다.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희석해서 조금만 넣어도 쑥 들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넣어도 별로 효과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큰 와중에 어떤 면이 있냐면 주사를 놓고 한뭐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서 점점 점점 오그라들면서 꺼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류 효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딴 데는 뭐 그거를 많이 썼지만 왜 여기는 뭐 이렇게 잘안 쓰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최소한으로 쓰시고 거의 안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반응 환자의 반응이 들쭉날쭉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시술이라서뭐 뭐, 피부과 원장님들은 뭐 굉장히 조절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는데. 환자가 반응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, 너무 안심하고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, 한번 TA 주사를 맞고 푹 들어간 사진을 보여드리고 TA 주사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키고 그렇지만 TA 주사로 푹 들어간 것도 어, 멀루링을 하는 치료로 잘 교정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